주말인데 할 일이 없어 오늘 밤도 지나갔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너는 지금 어딨어? 내게 완전히 빠져있던 그날 밤도 꿈이었을까? 지금 혼자 누워있어 그러기 싫은데 널 생각해 사랑은 괜한 눈부시게 날아와 내게 닿았을 때난 버터처럼 녹아내려 달콤했었는데 내게 다가와 따뜻하게 잡은 내 손이 차가울 때 녹여주던 느낌이 되게 예뻐 보였는데 사라지고 말한내 입김도 작은 입술 잘봐 어준 소파에 잠이 들어 종일 허리가 아팠어 실은 할 일이 많았는데 다시 혼자 누워있어 내게 완전히 빠져있던 그런 내가 먼저였을 거 자꾸 이러기 싫은데 널 생각해 지금 어딨어 사랑은 왜나는부시게 알려와 내게 닿았을 때난 버텨내지 못할 만큼 간지러웠는데 모두 떠나간 늦은 밤에 우리 사랑을 나눴을 때 뜨거웠던 느낌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But. 사라지고 말한내 입금도 작은 입술 짧았던 이 멍춤도 가질 수 없었지 그토록 없이불었는데 모든 게 사라져버린 텅빈 이거리를 외롭게 걷고 싶지 So it's y n o Nip, Kim, c h a